오늘 합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레프트인데 합방이다. 합방스 멤버스는 나니 탈에 다솔 무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될줄 몰랐는데 약간 하렘 같은 <웃음> 나 빼고 다 여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분 남자분 한분 추가될 예정. 아니 뭐 그래서 아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나는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알잖아 어떤 음지적 요소가 숨어있을지 몰라서 사실은 그런 단어 자체를 내가 좋아하진 않아 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뭔가 표현하기가 좀 깔끔한 단어가 없었다 에헴 <목소리> 아유 레프트 개 고인물 최캐빈 납신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납신다 아 뭐야 옷이 갑자기 화를 안돼얘기는 소개 안 해도 되나요? 에헴 <목소리> 다, 다, 다 여러분 예. 서가지고 자, 서... 소... 아! 뭐야 죽었지? 서가지고 <웃음> 상우한테 먹히는 아니, 난이야 나, 나, 나 지금 이쪼아 터진 뗏목 위에서 뭐 서로 뭐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웃음> 거야, <웃음> 지금? 아, 다, 다! 다. 아, 빨리 일이라 해! 아우, 정말! 뱃속, 빨리 일이나 해! 빨 해, 정말! 빨리 아니, 해 그냥! 아니, 다솔님은 아, 왜안 들어온, <웃음> 근데? 어지. <아버지. 웃음> 난 피가.. <웃음> 피가 한거이야아 빨리 빨리 일하라고요 땅려 높여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알겠다, 되겠네, 알겠어 알겠어 일을 이래가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수 있겠어? 헤헤 hey, 이이기쁨이 hey. 판자 기쁨이 이파리 헤이 헤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파리 뭘 이파리 뭘 이파리 헤이 어, 헤이 hey, hey.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낚아 낚아 낚아 아 그래야 돼? 어떻게 낚아오는 거니? 우리. 자 왼쪽 클릭을 누르면 쫙 당겨질 거예요 그걸 보고 앞에 보고 먼저. 거긴 뒤고 양반. 아 아. 이런 앞뒤가 똑같은 양반. 어? 봤어? 봤냐고? 내 거야. 아이, 진짜. 뭐뭐 <웃음> 뭐, 무슨 <웃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허거 허거 허 야 이파리 나한테 줘야 해서. 이파리 이파리 이파리 있어야 되다 섬이다 내려서 빨리 선 파밍해 선 파밍 파밍을 한걸 어떻게 알지? 난왜 안되지? 아래 인벤토리 인벤토리에 됐는데. 다 들어와 이 버튼으로 그냥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은 파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것은 예. 와. 낚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와. 저기요 와. 여러분 여러분 네. 이거 전박안 했어요 우리 간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가 같이 모래나 가 모래나 빨리 좀 해봐 모래 좀 아나 물렸어! 이 마을 상어! 아, 나도 아 상어 있어! 난안 갈래! 나 무서워! 아, 정말 개판이 <웃음> 따로 없어요? 지금 섬에 있는 사람 혹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없네? 없음 없어 없어 일단 다솔, 난이, 무룽님, 탈에까지아 이거 내꺼임! 왜눈덩들아 진짜! 아, 욕심 그득그득하네! 아, 진짜, 진짜! 옆에서! <웃음> 여러분 저희 아, 되게 친해 보이죠? 서로 아,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나 어, 상어한테 아, 물리고 괜찮으시다.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 예. 줄 건조, 줄 건조. 어. 여기 어디? 아, 앞이있요 어디 어디? <목소리> 여기 앞에 있잖아. <웃음> 아니거 <아니에요. 목소리> <줄건 줘. 목소리>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상어잡이 와. 전문가 이어잡이전문가이 <웃음> 아, 모습을, 모습을 잘 보라고 이거. 이거. 이이 우리 상어 고기를 먹는 건가? 개쩐다 아니 우와. 주워 빨리 쓰레기 <웃음> 아 네? <우와. 웃음> 이 쓰레기들아 왜 활래? 줄건져줄건줘 밖에서 살라 그래 됐다 됐다 자 기다려봐 안돼 네? 캐빈이 아, 네, 다시 빠져 나 지금 바다에 있단 말이야 어 물어 끌어. 끊어줘 빨리 알았다고 알았다고 야 상어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상어 고기 캐주세요 맞아요 나이스. 맛있겠다 고았다 아. 지금 다솔 나니? 응. 잘 들으세요 네. 저기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사람 한명 보이지? 저기? 네어 저렇게 아니. 앞에 있는 쓰레기 다주워다 실시! 나, 나 아픈데? 네. 응. 돌발, 돌발. 나, 나 아픈데. 격발. 어허. 입수! 입수! 나 사수로부터 발 아니 나 아픈데? 입수! 아니 무룡님! 있어. 당신은 왜 안가? 아, 나요 여기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아, 똑딱똑딱입니까? 늘린 거 제가 다 늘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습니다 네, 빨리 됩니다. 빠져라, 김무저 <웃음> 어, 젖는 거 싫어합니다. 아, 네. 아, 빨리 빠져라. <웃음> 어, 야다요. 야다요. <웃음> 저목마르요 바닷물 드세요. 저도 배고프대요. 바닷물 <웃음> 먹으면 안 돼. <웃음> <웃음> 바닥을 먹으러 뭐 왔는데? 오그라는데요? <웃음> 맞아요. <웃음> 이 사람이 바닥을 먹으래요. 연춘 어. 연춘 죽지 않음. 저기 지금 섬 하나 있거든? 내가 네. 이거 노 만들어서 섬에 딱 박아놓을 테니까 네. 거기서 주변에서 파밍을 하자고. 그 노의 이름은 혹시 알바노 깨르륵 깨르륵. 찔러 빨리 창으로. <웃음> <웃음> 투척식 앵커라도 나 만들어줄까요? 간단하게? 네 투척식 앵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돌이 없어요 돌 주세요 빈컵 하나? 아버지! 네? 나 목말르대요 어? 숨숨숨숨숨숨나 <웃음> 목말라 나 배고파 목말라 아니 땜목에 갓난쟁이를 누가 태운거야? <웃음> 나 배고파 목말라 죽었어, 저 목마르대요 여기서 플라티컴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그거 네. 줘보세요 괜찮춤 괜찮춤 죽어도 살수 있나봄 괜찮아요 죽어도 살수 있어요 뗏목위의 금지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말라 <웃음> 안돼 목말라 배고파 2번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웃음> 그냥 배고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두개는 금지다 어, 어, 자기소개 잘... 엄청하죠 나니님 네? 자기 예, 예?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멤버 중에 이쁨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니야입니다 아 그럼 안녕하세요. 다솔님이랑 카리님은 이쁨을 담당 안한다? 나니야 <웃음> 예예 상어고기에서 눈좀 떼고 소개해줄래? 이거 저예요. 나 아닌데? 무거하게 깔려 하는 거야? <웃음> 아 그런 거고 나 미안. 무거하게 <웃음> 깔려 아, 하는 거. 아 미안해 건데?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다고 사람한테 갈고리를 던지면 <웃음> 아니, 어떡해? 아니 다른데? 팀님 눈 덕들이지 마세요. 아니 이거, 이거 왜안 구워지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 이거. 아좀구워줘봐나 지금 연타 중이란 아니, 말이야. 자기 소개 안 하고 고기 생각하지 아니, 말고 아니 자기 소개 소개. 그럼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돌아가서 케어. 팀 팀님 자기 소개. 어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상호고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상호 고객님,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제 상호 고객씨 안돼. 아, 네. 아이어 아, 야이 나 나니 손, 하지 손 하지 움직이는 거 봤어 나제손 움직이는 거 봤어 나나일안해나 나, 나 이런 식으로 일안해나안해나안해아자자혼좀 아, 음. 음. 알아서 알아서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팔입니다 멋진 이 갑자기 모릅니다. 이렇게 우르르 한다고 자기소개를 아 깜짝 나 진짜 배고파서 쓰러질라 해 기다려라 아빠가 상어 잡아간다 왜? 네. 진짜지. 어. 오 마이 갓. 와. 쓰레기 우리 주변에 다 주웠지. 지금 이미 없지. 아무것도. 응. 네, 안나온는거같아데 갈까요? 그럼? 예, 네, 그러면 가도 될지. 아, 나나나 아직 안 탔어. 제일 사고다. 네. 사고가 네. <웃음> 나타났다. <웃음> <아니야>. <웃음> 와. 아니, <상어다. 웃음> 도망가자. 어? 따라. 도망버리면 뭐야? 이거 끼고 싶은 여기 하나 더 있음 이거. 근데 어떻게 아버지 혼자 남자리? 아 이거 시야 확보 안 돼! 이거 싫어! 다른 거! 다른 거! 아, 다른 <웃음> 거! 버려 <웃음> 이씨! <웃음> 다른 거! 아빠 다른 거! 이쁜거도 이쁜거! 개미님 노질 좀 해주세요! 아우씨! 주변에 줄게 없어요 개미님! 이쪽으로 거이 뺏어가야겠다 아빠 빨리 일해! 아빠 출발해주세요! 이거 <웃음> <아유, 웃음> 내 팔자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와>! 있잖아요. <웃음> 아빠. 야, 여기 꼈다 이거 섬에 꼈어. 야, 어떻게 껴? 어떻게 꼰네? 아빠, 잘좀 해봐. 디리리리리리리 디리리 오케이 오케이 잘 간다 잘 간다. 디리리리리. 이거 이거 하면 진짜 옛날 사람이라던데. <웃음> 어. 어. 어. <웃음> 어 여기 바미에 부딪혀. 아빠, 누웠어. <웃음> 살려줘. 주워야 어, 되는데 어, 어, 어, 저 주, 사람. 줄거줄 거. 아, 그래? 아, 근데 침대가 없어요, 거니. 문제는. 김난이 나 기억했다. 아, 침대가 없다고? <웃음> 나 기억했어? 김난이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저 어떻게 수건 던지. 아, 숙정해. 아니, 분명히 상어 고기를 4개를 구웠는데 다 없어? 나한 개도 안 먹었는데 사라짐. 지금 나 굶어 뒤지고 있는데? 나도 <웃음> <진짜요? 웃음> 아니 이거 줘봐 개구리가 손에 강고이 들고 있어요 나 하나만 줘봐 기. 나 하나만 줘봐 와, 내가 상어 속도끼. 또 잡아올게 내가 어. <웃음> 하나만 줘봐 야, 배식이다!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살려줘 아니 내가 먹어 아니 재료가 있어야 살리지 아니 잠깐만 다소 올라와 다소 올라와봐 내가 상어 어그로 끌테니까 그때 수영하면서 바밍! <웃음> <밤이. 웃음> 혹시 못 있는 분 못, 못이 없어서 단순 침대를 못 만들어요 일단 모슨 스크랩으로 바꿔야 되는데. 다소이 죽어 있잖아, 뒤에. 어? <웃음> 아니. 다들 서로 말이 없음? <웃음> 아버지 있어. 어? 아버지가 <웃음> 없어요. 아니, 나 가고 있어. 나 뒤에 가고 있어. <웃음> 어? 지금 바다에 다 뛰어들어, 지금. 왜요? <웃음> 왜요? 재료 주어, <주워>, 재료. <웃음> 상어 <상어랑은 웃음> 내가 싸우고 그러세요. 있으니까. 살을 내고 그러세요. 써줘. 침착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 생겼다. <웃음> 어어 <웃음> 살려줘. 자경아 어,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살려줘>. 아버지 <웃음> 아버지까지 도우면 어떡해. 제가 살려줘. 그런. 그러면 나 천천히 창 만들어서 다시 전녀석 잡을게요. 여기다 던져 놓을게요. 로프 컴퓨한 상자에다 넣어 주세요. 아, 아. 어 상어가 저저 찍었어요. 저 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어, 빨리 올라. 진짜요? 올라가. 대박. <웃음> <웃음> <웃음> 김무라 너는 올라오지 마라. 진짜 내가 죽일 수 있다. <웃음> 아니 도리는 도리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파리 좀 아, 주실 분. 잎사귀. 드어빈님 가져가세요. 그복 어? 나도 줘서 이파리랑 나무 캐면 될 듯? 아 저기서 오케이. 나도 줘요. 없어요. 니이어지 말고 돼요. 빨리 이파리나 내놓으라고. <웃음> <웃음> 아버지, 원래 이렇게성격이 <웃음> <웃음> 어 <왜> <웃음> 성격이 무슨 이이야나성격이 <나> <웃음> 점차 괴팍해져버려 아버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이따뵐이요 감사합니다.. 하긴 하긴. 근데 네, 주전은 이제 캘게 없는데요? 이거 알려주자면 한 명이 땐목에서 물이랑 낚시를 계속 해야 돼아 낚시? 낚시하고 싶다 낚싯대 만들어서 한번 해봐봐 내가 에이, 재료는 줄게 왜왜 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배에 그지가 어. 들여차가지고 일게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여기 돌고래도 있어요 그러면? 돌고래 가끔 이거, 지나가 돌고래 같은 인간은 네. 있어요 바구기도 어. 있고 헐 보고 싶다 돌고래도 있어 돌에도. <웃음> <웃음> 나, 나 고래 고래도 있긴 할 거예요. 아닌가 없, 없지? 있어, 않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향유고래 가끔 지나가. 엄청 크게. 아 유니콘도 아 있어 유니콘도. 그냥. 그럼 그 고래도 맞아, 맞아. 잡을 수 있어요? 있어. 어 유니콘도 있어. 그 고래 진짜? 못 잡아. 그 고래를 잡으면 그거가 어. 좀그 수술은 아주 큰 수술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죠. 요새는 고래 안 잡는 게 예. 아, 뭐 아무튼 그렇다. 아버지 음. <웃음> 아버지 어릴 때 잡았나 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지금 아버지한테 할말못할 말이지? 아니 나못 말하는 줄 알고 내프트 해봤다며 그 아까 앞뒤가 똑같은 그거랑 그게 다른 게 뭐야 그게? 아니 앞뒤 봤어 안 봤잖아 <웃음> 어허 어, 여기 너무 어지러워 저기서 탈주하고 싶은데? <웃음> 무슨 어허 나도 낚싯대 낚싯대 가지고 싶다 낚싯대 아, 만들어야 만들래요. 돼요. 재료가 없어요 자꾸, 지금. 자꾸 어, 만들어줘 하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은안 된다고. 아니 찾고 있어. 뭘 만들어야 하는디? 로프! 그래, 그래. 빨리 만들어 로프 6개만 로프 주세요자 <웃음> 아, 아, 본인이 로프 모을 생각 없음. <웃음> <웃음> 아니 주변에 킬게 <캘> 없잖아. 나가서 <웃음> 아, 구해와요. 그러면 어? 나템다 여기다 넣을 테니까 낚싯대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드릴게요. 니가 공주야? 응 어? 어? 그게 들어봐 뭐라 했어 니가 공주냐고? 맞아 바로 머리야 <웃음> 자 섬에 도착했습니다 예예 예. 지금쯤 상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상어 알람이 울렸는데 왜안 오지 친구? 무서워서 도망갔나 보다 상어 찌리릿 섬에 정박을 상어, 했는데 상어! 상어 등장! 아, 상 상어! 상어! 상어가 상어 가다물었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웃음> 상, 상어. <웃음> 상어 상어 상어 상어 가물었어요 <웃음> 상어 나랑 싸우는 중 엄마 그래, 상어, 상어 죽이기 아빠 상어 <웃음> 죽이기 아기 상어 도 <웃음> 죽이기 다 <웃음> 죽이기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어 안 살려줘, 안 살려줘. <웃음> 아버지 살려줄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기 엄마 상어한테 물리기 이 자식이 지금 나를 물어? 제 <웃음> <쟤> 도망간다 <웃음> 이트다 이트 일로와 아 에, 에, 살려줘 진짜 <웃음> <좀> 웃겨 왜 <웃음> 이렇게 무력해 <웃음> 아 아직 피가 회복이 안 됐는데 <웃음> 개겼다가 아니 이게 내가 방장을 할 때랑 이 타이밍이 다르다 또 맞아 <웃음> 맞아 이거 나 그냥 연습 좀 해볼게 어, 어 살려줘 <웃음> <웃음> 아버지 이건 연습이 아니라 갖다 죽는 거잖아 그냥 죽어버리기 3연패 3연패했다 3연패 아니 근데 이게 무한목숨이잖아 지금 이게 좋아 여기 땜목 주변에서 하면 돼아 됐다 피했다 오~~ 잘해~~ 이게 올때 SD무빙 이런 거 옆으로 딱 피해주면서 살려줘 아 그래도 뭐보인물들이 많으니까 편하네요 음. 게임이 음.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저거 돋혀지 마세요 아직 예 안패고 있어요 따라올 수 있게 아 알잘딱이죠 이런건 기리디 기르디 아. 김난이였으면 벌써 폈다 <웃음> 담배도 어이, 폈다. 예쁘다? 담배도. 필거다 네. <웃음> <씨야, 씨앗네. 웃음> 폈다. 몰랐는데. 필거다 폈어. 아버지. <웃음> 그러면 냥 가서 켤게요. 예. Yeah. 아 이거 옆으로 피하는 거안 된다. 원래 됐는데. 나무 그거 나무 치 말고 돌창 써요. 돌 창. 그 풍차 일 수도 있어. 어 다른 사람한테 갔다. 나도 <웃음> 간다. 아니 아니. 탈에 탈에 탈에. 탈에 탈에 아프다는. 탈에 탈에 슉. 포켓몬이야. <웃음> 타래, 타래. 어타해타해타해아아아 아프다 아, 아. 같은데? 많이 아프다 아아 진짜 아픈 아아아 많이 아프다 저 사버린다 <웃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 <웃음> 아, 죽여, 죽여, 죽여. 아, <웃음> 거다 죽였는데 아 러나라 아나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 <웃음> <슬, 웃음> <웃음> 살려주라. 탈해 살리는 것보다 상어 고기를 먼저 캔다. <웃음> <웃음> 살, 살려는 저라. <절아. 웃음> 어땜목이 어디갔지? 여기가 아닌가? 좀 멀어졌어요. 에? 에? 어째서 왜? 왜? 앵커를 빨리 뽑아야 됨 그래서. 어? 가고 음? 있는 중이었다고 땜목이 아, 그러... 아니요 그렇게 멀진 않은. 아저 있다 저 있다 갠슨에서. 저 있다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네 그렇게 멀진 않아어서 간춘. 어휴. 야.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물 먹는 거 어디가? 물 여기서 먹으면 돼요 이제 그 유리판으로 해놔서 자동 정수기를 만들었어 그 나무 판자 안드는 정수기 난이야 스크랩이 었나요너 여기 와서 앉아 봐라 니가 봤을 때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같니 딱 봤을 때 이거. 여기 햇빛에 그거 물 그거 돼가지고 밑에 물 차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과학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니가 학교를 못 가니까 데먹이에서 <웃음> 아 예, 예, 이게 네과이 과학 시간. 와 이제 여기에 그 햇빛이 딱 쬐면서 이게 여기에 있는 네.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여기 물방울이 유리에 맺히면 유리가 비스듬하잖니? 맞아요 그럼 그 증발된 물방울이 흘러가서 여기에 고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이야 그럼 여기 고기는 안꼬져요 고기는 안꼬지고 여기에 있는 소금이 남는 왜요? 것이지 왜요? 왜요? 그럼 그 소금으로 고기 꼬워먹으면 되겠다 맛있겠다 햇빛으로 고기를 어떻게 구워먹어? 말려 먹으면 되지! 여름에 너 구워지냐? 아니야 어? 말려 먹으면 될거 아니야! 햇빛에다가! 아 말려, 어? 말려, 말려 먹는 건 가능하지? 나니, 식충이 뱀... 자식이 다쳐먹었어 배멀미가 있어가지고... 배멀미가 음. 네, 있으면 배에서 거잖아. 내려야지! 아이 잠깐만! <웃음> 그렇지! 멤버 지금 탈에 그래, 그래. 나니 무릎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나니입니다! 오예! 나니 낚시 중! 저분 살짝 그 오늘 정신이 이상하셔가지고 <웃음> Scrap, s c r a 스크랩, 스크랩, 스크랩, 스크랩, 스크랩, 스크랩 상자에 넣었어 상자에 넣었어 상자에 넣었어 상자에 넣었어 상자에 넣었어 r 자 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이거 r a 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scrap, s c r a 크랩 잠시만요 빨리 칭찬해줘 아이구 어, 잘했다 그정도 칭찬이면 <목소리> 되는구나 아버지 응? 아버지 뭐 칭찬 안해줘? 응? 아니 응. 안해주냐고 목이 마르네 나있다 나있다 아버지 응? 자 내가 이거 줄게 응? <목소리> 나 너한테 이거 받았는데? <목소리> 아! 아버지 근데 진짜, 못... 우와, 진짜 못생겼어 인신공격을 해버리는데? 꼬망대 코구멍 돼, 미안하 돼. 고 코구멍 대라고 아 매기가 못생겼다고 매기가 드릴링을 좀 해야겠으니까